자 인산철 배터리의 충전 충전수단 크게 세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거요 뭐냐 한전충전기 있고요 한전충전기 주행충전기 태양광충전 이 세가지 방법으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한전충전기는 가능하면 꼭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인산철 배터리를 완충시킬 수 있는 건 전용 충전기예요. 얘 하나예요.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 그 캠핑장에서는 220V 전기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때 부족한 그 그때 배터리를 완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걸꼭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걸 도저히 쓸수 없다. 나는 우주로만 다닌다. 그랬을 때는 주행 충전과 태양광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주행충전 같은 경우 오지 가는 분들한테 쓸데없어요. 왜냐? 운전 별로 안 하시잖아요. 주행충전은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리냐면 캠핑카 말고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 스타렉스 차박 같은 경우는 주행충전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그 차를 가지고 월화수목금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월화수목금 출퇴근하면 웬만한 배터리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월화수묶음 운전해서 충전하고 주말에 놀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태양광은 천장에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빼곡하게 다세요 태양광 패널 300와트 한장이 12V 파워뱅크 하루에 100A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두장 달면 하루에 200A 충전되는거예요자 1000A를 올려도 5일 세워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태양광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달때팁 하나, 작은 거 여러 개보다 큰거 하나가 효율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제일 큰 게, 제일 큰건더큰 것도, 큰 것도 있지만 차에 달수 있는 거 중에 제일 큰 것은 300W입니다. 300W짜리, 그러니까 200W짜리 두 장을 다느니 300W짜리 한 장만 다세요. 그게 효율이 더 좋습니다. 충전수단. 이런걸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쓰던 납충전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납충전기와 인산철 충전기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인산철 충전기 오른쪽은 고급 납 충전기입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는 충전 시 가스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CC, CV 방식이라는 CC는 컨스턴트 커런트예요. CV는 컨스턴트 볼트지. 자, 그두 가지 방식만 이용해서 충전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빠른 충전 수단이에요. 볼까요? 이 빨간 게 전류, 커런트입니다. 어때요? 일정 시간 동안 쭉 일정 암페어를 쏘죠? 몇 암페어를 쐈어요? 40암페어로 충전을 했네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여기 몇 볼트죠? 완충전압. 완충전압 근처까지 오면 은 그때부터는 뭘 하냐? 전압은 안 올려요. 충전기 전압은 안 올리고 전류를 계속 낮추는 c 스턴트볼 a 지라는 충전을 합니다. 간단하죠? CCV라고 하죠. 이런 충전을 하고요. 그런데 납배터리 같은 경우는 싸구려는 c c c v 예요 납배터리도요. 고급, 비싼 납배터리 충전기는 충전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번째는 그 MPPT랑 비슷해요. 용어도 부스트, 벌크, 플롯이라는 충전을 하는데요. 자, 컨스턴트, 부스트라고 그러고 컨스턴트로 충전을 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컨스턴트 커런트로 충전하면 CC로 충전하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 전압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완충전압이 되면 CV모드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시키면서 충전을 합니다. 전류는 줄어들죠? 근데 한 단계 플롯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플롯은 뭐냐? 납배터리는 충전시 내부에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 발생한 걸 없애줘야 되겠죠. 화학적으로. 그 없애주는 게 유구간. 플롯 차지 구간이에요. 플롯 충전 구간. 전압을 1 3 v 까지 낮춰버립니다. 충전기가. 적어도 2-3시간 동안 전압을 낮춰가지고 가스를 없애는 거예요. 이런 충전기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 제대로 충전이 안되겠죠? 물론 배터리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결론 1. 하나. 납충전기를 사용해도 인산철 배터리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2. 고급 납충전기를 사용하면 비싼 납충전기요. 인산철 배터리 충전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결론이에요. 만약에 납배터리에서 인산철로 바꾼다. 충전기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쓰다가 쓰다가 잘되면 계속 쓰시면 되고요. 야 이거 충전이 진짜 안된다. 그럼 그때 전용 충전기로 교체를 하십시오.